자, 두 번째 경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순미 선수는 저주 흑마법사인가요? 학교 선생님과 뾰족털이 보이는데 이제 저주 흑마법사가 고통의 저주를 이용하는 그런 저주 흑마법사가 요즘 이제 좀 많죠 상대방이 과한 드로우를 유도하는 근데 아 아주 선수 입장에서는 깊은 바닷속 존재 두 장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깊은 바닷속 존재를 통해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깊은 바닷속 존재들 봐주겠죠? 여기 밑에 필리가 깔려있으면참 기분 좋은데 아하 이번에 비룡 고르고 다음번에 로카라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우... 너무 빠른데요? 빠르게 동전해 응, 학교 해. 선생님 네, 손패 보통의 전주도 있고 최근 레더에서 아, 간혹, 간혹 보이는 이제 저주 흑마법사라는 것을 알수있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와우 유저 입장에서 고통에 젖으면 사실 와우에는 이제 고통 흑마법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 흑마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고통 흑마 저주 흑마라고 불리우는 악의 아, 씨야? 뜬금없는 이야기였고요. 아니 그런 이 이야기를 또왜 하냐면 예. 하스 리플레이에서는 고흑이라고 나와요. 네.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러면은 가자고. 하. 이바나 88로 낸다라는 수도 없는 거아 아닙니다. 그것도 있네요. 오포스트 턴. 계속해서 압박이 이어나가나요? 아. 템신 롬이 잡혀있는 모습이죠. 고통이 잡혔어요. 네. 일단 교환 먼저 볼것 같은데요. 모타노스. 오. 다음 선입니다, 7코스트. 불안 모타노스. 아, 근데 다음 턴에 당장 사용하려면 그냥 무타누스가 되어야 되겠고요. 시아비령도 어, 한가지 끌냅니다 지금은 다 봐야겠죠? 다 받았었나요? 고통의 저주. 이거는 좀 큰데요. 불의 제단 골랐나요? 별세단 아, 쪽인가요 음, 불의 제단으로 좀더 탈진을 앞당긴 다음에 고통의 저주 1 2 번만으로도 충분하다. 노타누스를 던지고 싶은 턴이긴 한데요. 노타누스 뭐 던져서 뭐 템신 낚아 올리면 사실 게임 끝나는 거죠. 흑마법사의 덱파워의 한 50% 정도 가량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3턴 뒤면은 어차피 상대방이 그 전에는 안 터트릴 거다. 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심과 영능력. 방어도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어요. 순위선수도 막상 뭔가 던질 만한 플레이가 없어서 아야 영능조차도 못누른 모습이죠, 지금은. 손님 선수가 그리고 본인 덱 안에 필요한 카드들을 좀 기다리고 있네요. 으흠. 아드샤라라던지, 무타노스라던지, 템신이라던지. 그래서 카드들 수만 시켜주면서 내줄만한 카드는 다 내주는 거고요. 즉, 그래서 불의 재단을 고른 나갈링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불안이 나왔었나요 손님 선수가. 안 나왔네요. 안 나왔어요. 흑마벅스가 예, 불안도 덜어 쓰기 때문에 불안을 사용해서 나갈링을 내게 되면 또 6장 채울 수 있거든요. 여러모로 순위 선수가 좀 기다려야 될 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위 선수도 승리 조건을 아직 미리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탈자로 필리. 아 근데 핀리를 내게 되면 불안 무타를 못하기 때문에. 음...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 턴에 불안 무타노스 융합체 융합체 그 다음 턴1 1턴에핀리 그러면 이제 용족 조건도 채우면서 이마나 카자코산도 올라오고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을 겁니다 어, 완벽한데요? 네. 아직 내 승리 플랜이 발동되기는 좀 멀었다 네, 안되요 아들 판단인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한 번에 압박해야 된다라는 그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카자코산을또 아주 선수가 끝까지 안 내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갑니다, 프랑 무타로스 수 많은데 그래서 탬팀? 템신을 오 바로 잡았네요. 네. 바로 굴꺽 이러면 데미지가 좀 압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예. 일단 융합체. 어오 투타누스? 턴... 투타누스 의미 있죠? 융합체는 융합체를 골라서 용이라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차피 어, 다음턴 핀이 1마다밖에안 들기 때문에 그나마 갚아는 얼음망령이 재밌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버클러가 또 빙결 주문, 아니 냉기 주문 판정이라서 아하하, 그렇게 연기하겠다. 손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데미지가 좀 많이 줄었어요. 1부터 9까지 45뎀이거든요 이러면 상대방이 카자코산을 내거나 아니면 완전 탈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에 해서 기습적 킬각을 노리는 게 아니면 한방 칠각을 노리기 힘들어요. 손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장기전을 봐야 된다는 거고. 남아있는 저주 세장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자리를 한 자리 비워두는 게 좋을까요? 자리를 한장 비워준다 다음 선에 또 카드 버려야 되거든요 아주 선수가 이건 생각 잘하는 거죠 왜냐면 다음 선에 버릴 카드가 무기 혹은 하수인밖에 없기 때문에 필드가 일곱 개꽉 차있고 상대방이 정리 안 해주면 무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생 어, 남아있는 오닉시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인데 일단 불안 순패에 들어왔고요 지금 아초 선수가 남아있는 카드가 몇 장이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초 선수몇 장이 남아있는지 11장 제빵사가 먹게야 되는데 제빵사가 먹혔어요오그러면 순위 선수 아직 있습니다. 승리 플랜 유효합니다 네. 탈진 시작하면서 저주 나오면 55댐이거든요 아니면 불의 재단이 두턴 중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앞으로 두턴 중에 그럼 바로 킬각 잡을 수도 있어요. 손님? 손님? 그럼 영능 손님 가능하고요. 어 버틸 수 있는데요. 지역 균열이 있구나. 나오면서 손님은 조금 네. 팔 대미지. 같아요. 네. 영능을 먼저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손님 데미지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네요. 아세지미까지 사용했으면서 어차피 앞으로 상대방은 체력 낮은 하수이안 내준다는 거죠. 승리 플랜이 분명히 지금 있어요. 불의 재단을 다 태우고 나서 고통의 저주 세개다 넣어 놓는다라는 승리 플랜이 있거든요. <웃음> 이거 아주 선수 입장에서는 불의 재단이 갑자기 불안과 함께 두장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대에 있는 브레 재단이 아니라 불안 브레 재단이라서 나갈링을 도한요 상대방이 에라 모르겠다 고통의 저주를 하기 전에 카자코산을 아껴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과거 엘리시아나로 폭탄 디톡스하는 것처럼 고통의 저주 디톡스를 또 카자코산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덱이 곱장 6장이 되면 6장이 되자마자 순위선수가 바로 6장 다 태우고 게임 끝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카자코산으로 10장으로 늘려준다라는 플레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혹시 불꽃뼈림 할 생각인가요? 그럼 게임 바로 끝나거든요. 자 일단 여우 능력. 네 나갈린걸 일단 불꽃뼈림을 고른 아추 선수예요. 지금 남아있는 장수 몇 장이죠 아초 선수? 아홉 장면킬가이거든요열 장. 열 장. 그래서 한턴 더. 한장 차이. 네 돌아갑니다. 고리 들어온 것도 정말 기분 좋겠네요. 친구. 필드 다 정리 가능하겠고요. 네 든든하네요 어선이 선수. 고리로 넘기면은 오, 이러면은 가불기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카자쿠산을 변신하면 조용히 고통에 죽을 수밖에 없고 카자쿠산 변신을 안하면 불태우고 한방에 죽거든요 심지어 손패 카자쿠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불기에 걸렸죠 주 선수가 10장 구절 가로 태우면 손패가 8장, 여섯 장 아홉 장 근데 아주 선수 입장에서 이거를 사실 의식하는 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계속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불의 재단이 원래는 통상적으로 6장 태워야 정상이에요. 불의 재단은 9장 태우는 것 자체가 사실 자주 나오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보편적이죠. 어, 버클러 2장. 61 체력. 이러면 순위 선수도 데미지 모자랍니다. 버클러 효과로 인해서 10 데미지 스스로 받잖아요. 아쭈 선수가. 네. 한 턴만 기다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순위 선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부타. 아 그리고 이거는 불안을 지금 보여준 거는 그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타누스로두 장을 먹음으로써열장 유지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게 하겠다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쭈 선수가 이미 9장 이하로 대기 낮아졌기 때문에 불안이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정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지금 손패 있는 거9장 태울 수 있잖아요. 나갈 때까지. 지금은 불안을 사용한 게 맞죠. 좋은 플레이였고요, 굉장히. 이 게임이 또 몸에 또 오게 되는 거고요. 하단 는도로이러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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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죠. 그냥 열장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열장 유지가 사실 빨리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아주 선수도 맞아요. 내가 8장 남은 시점에서 최대 데미지가 그것도 원래는 어... 28 데미어야 되는데 최대 데미지가 55 데미 나오니까 갑자기 맹독 전갈로 인해서. 군희 선수의 그런 세컨드 플레이 성공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탈진 2 데미지. 10 데미지까지 마무리 이야 순위 2대요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